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은 이 증권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주는 다오리부터 이베스트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만 꼽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증권주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배경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지금 개미들이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거래대금이 지금 그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이 코스피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만에 24.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나스닥의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스닥은 17%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코스닥은 24%대의 높은 수익률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개미들이 어, 투자 예탁금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어, 넘어 서 갱신하면서 53조 원을 돌파를 했고 또 증시의 동학개미들이 연일 지금 증가하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코스닥 거래 대금은 280조. 작년 10월에 3배 육박하고 있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2조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지 않게 앞으로 이 증권주, 증권주가 그동안 이 PF 부실 관련해서 이 부동산 침체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주 앞으로 이, 지시, 이 주가가 상승한다면 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증권주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증권 관련주, 어, 몇 개의 종목만 많기 때문에, 어,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오리, 어, 제가 그전 시간에 요 다오리를 한번 그 관심 종목으로 추천한 이후에 연일 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시가총액은 3천억대, 펀은, 어, 이 증권주의 평균 펀은 24배, 평균 PBR이 0.4배 수준입니다. 어, 이 다오리는 어 현재 이제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주당 927원을 작년에 이제 22년도에 벌었던 금액입니다. 키움증권 어 2등주입니다. 얘가 지금 퍼는 여섯 배 수준이고 시총은 2조 6천억.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이제 앞으로 거래가 안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참조만 하려고 어 지금 작성을 해봤고 시총은 4조로 기존에 있던 요 증권주 중에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어, 평균 퍼가 24배죠. 얘가 이제 퍼는 4배 수준으로 가장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고, PBR 0.28, 시가총액 2700억 대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대표적인 우리 삼성, 요 간판이죠. 요 7, 7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당은 5배 정도, 5% 정도 배당을 주고 있고,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이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고배당주죠. 그 중에 이제 특징은 대신이 가장 높은 9.28. 뭐 우선주들은 이제 더 높죠. NH 7.9, 또 부국 7.55, 한양이 8.86 이런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죠.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마이너스 2원 정도의 주당 이익이고. PBR은 0.19배로 이제 가장 낮은 PBR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천억 원대. 그리고 상상인이 가장 낮은 795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 증권주 중에 낙폭이 가장 가장 안 오르고 있는 놈은 이제 2베스트죠요 어, 회가 11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2,400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어, 이들 종목 몇개 종목만 한번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오리 증권 이주 중에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거의 실적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순이익은 47%를 감소하면서 또 가장 나폭이 컸던 다오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지금 6,200원대까지 돌파를 했고 지금 5,000원대인 라운드 피겨 가격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키움증권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얘도 순이익은 44% 감소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 뭐 작년 7만 원대에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았고 그 뒤로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제 앞으로 그 메리츠금융지주에 합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리츠금융지주를 통해서 이 메리츠증권 관련된 거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정도 선방을 했죠. 5%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이 삼성증권 얘도 지금 56%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4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이제 추락을 했었죠. 현대차 저퍼중무입니다 얘도 지금 8600원대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신증권, 고배당증권주고 25년 연속 배당을 한 기업이지만, 보시면 66%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얘도 18,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더 이상 이제 12,000원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는 대신이. 한양증권, 얘도 이제 그 고배당주죠. 얘도 69% 감소한 실적을 보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습니다. DB, 저 PBR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 90% 감소한 실적을 보이면서 낙폭이 상당한 이큰 낙폭을 보였던 DB, 이베스트 얘가 이제 증권주 중에 가장 낙, 예, 안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81%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증권주들이 우리 코스닥이라든가 거래소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또 좋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종목이 증권 관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